안녕하세요 일쥐눈퍼렁 입니다 오늘은 저희집에 아마릴리스가 아주 꽃이 너무 이쁘게 폈어요 그래서 오늘 꽃구경 시켜 드리려고요 <웃음> 요게 요때 아니면은 또 꽃을 못보거든요 화려하고 아주 정렬적으로 펴졌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확져버려요 <웃음> 그래서 요때딱 봐줘야 됩니다 아마릴리스의 꽃을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지금 꽃 폈을 때부터 관리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꽃이 펴 있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 꽃이 지면 지자마자 바로 꽃잎을 잘라 주셔야 돼요. 혹시 씨앗을 받기 원하신다 그러면 씨방 바로 밑에를 가위로 싹둑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피었던 꽃 수만큼 다시방이 연근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두개 정도는 씨방이 연근어서 채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씨앗이요 얘 등치에 비해서 되게 얇고 자잘합니다. <웃음> 제가 지금 씨방도 보여드리려고 익히고 있거든요. 연글리고 <웃음> 있으니까. 아 이게 맞는 말이가 연글리고 있다는 게아 <웃음> 이제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큰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제가 아마릴리스의 씨앗 연근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카메라에는 그 크기감이나 입체감이 확실히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 피어있는 상태도 아닌데요 어른 손을 이렇게 펴도 다 재지 못할 정도로 되게 소담스럽고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릴리스 꽃한번 피면 저기 빨리에서도 딱! 나 아마릴리스요. 나 빨강이요. 이러면서 아주 매력을 뿜뿜 뽐내줍니다. 존재감 확실하죠. 제가 석달 전에 찍어놓은 아마릴리스 구근의 모습입니다. 아마릴리스는 희한한 게요. 봄이 되면은 꽃대부터 올립니다. 그래서 매년 봄에는 이렇게 지키고 서서 꽃대를 올릴지 잎을 올릴지 살피고 있는데요. 그거 코 빠트리고 왜 살피고 있냐면요. 이렇게 구근 두개 중에 왼쪽에 거는 꽤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얘는 작년부터 꽃을 펴주고요. 오른쪽에 조그만 구근은 얘가 요래배도 몇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피면서 얘가 올해는 꽃을 필지 아니면 그냥 또한번 성장을 해서 잎을 올릴지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만 봐도 오른쪽에 구근은 좀더 크긴 해야 되겠어요 그쵸? 음. 얘가 그러면 구근이 한 3년 이상은 커야 꽃대를 올리는가 봅니다 얘가 적어도 2년 이상은 자란 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렇게 꽃대를 먼저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타임랩스로 꽃피는 것도 다 찍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확히 한달 후인 3월 27일 영상이네요. 꽃대가 두 개가 올라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에 작은 구근은 잎을 올렸고 왼쪽에 나이 먹은 큰 구근은 꽃대를 올렸습니다. 제 손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엄청 튼실하죠? 이렇게 꽃대를 먼저 올린 다음에 뒤따라서 잎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흘쯤 지난 후인데요 LA에 그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꽃봉오리도 이제는 제법 커서 붉은 잎술을 살짝 내보여 주고 있습니다 빗소리도 좋기도 하고 비 맞는 모습도 이쁘기도 하고 또아이비 그치면 금방 꽃을 피워 주겠구나 싶으니까 그 이쁜거 보느라고 그냥 한참을 넉넉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 찍을 때는 몰랐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아 버릇이네요 제가 <목소리> 음, 음, 음, 음, 음. 내 곁에 올 것만 같아. 음. 그대 뚜루뚜루 떠나버린 걸. 음. 뚜루뚜루 난 지금 후회하네요. 뚜루뚜루 음. 그룹 <듭진> 지는 세월이 내우빈물 <웃음> <매일 빙무> 같아요 <웃음> 그렇지만 만득 그대 떠오를 때면 이 마음은 그 누구나 생각하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장밖의 빗물 같아요 사랑은 장밖의 빗물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